대부분 3억대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인데 3억대 아파트도 현재 가격에서 내려와서 2억 후반대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규제를 다 풀고 나니까 현재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3억대 아파트 3억 중후반의 아파트 가격대도 계속해서 하락해서 2억대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수는 세대수가 600세대, 그리고 중공은 16년에 중공이 났고요. 건설사는 제일건설, 위치는 현풍, 중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보면 예전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던 금액들이 2억 중후반대였는데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최고가는 4억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자에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다시 옛날 가격으로 내려가는 2억 7천대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한 건의 거래가 아니라 다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보시다시피 53건의 매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더욱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 마찬가지 예전 21년도에 2억 후반대에 대부분 거래가 많이 되었고 현재는 1억 7천의 전세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 위치하고 있는 고점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는 예전 거래 있는 금액이 2억 4천 정도에서 대부분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2억 중후반대로 계속 올라가다가 최고가는 3억 초반 그런데 현재 거래가 한 개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전 금액보다 월등하게 많이 떨어진 2억 1000만원에 2억 거래가 되었는데요. 단한 번도 2억 천만원에 거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2억 중반대 거래가 되었는데 2018년 가격 이하로 내려왔는 것이 확인이 되고 마찬가지 현재 매물이 5한건이나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조금 더 하락하거나 어느 정도 위치에서 계속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1평도 예전에 많이 거래되었는 금액들이 2억 중반대 대부분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 3억 초반대 거래가 되다가 현재 갑작스럽게 금매물로 2억 중반대 예전 금액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33평 마찬가지 예전 평균 거래 금액은 2억 중후반 그리고 최고가는 4억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는 매물인데, 현재는 예전 거 금액보다 월등하게 떨어진 2억 중반대로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래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게 하락폭이 나타난다 얘기를 하는데 현재 유스에 주제를 풀었는데 꿈틀댄다 그런 얘기는 사실 금매물이 계속해서 거래가 일부 좀 되다가 지금 현재 금매물 거래가 안 되니까 다시 반전한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중흥 S 클래스 인데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지금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710 세대로 2 0 1 8년도에 건축 되었고요 마찬가지 건설사는 중흥 위치는 쌍계리 633 청수는 22층 입니다 평형대가 39평과 49평 약간 큰 평수로 건축이 된것 같은데 실제 예전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죠. 3억 초반에서 중반대에 엄청난 거래량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4억 7500으로 4억 후반대까지 가격이 상승하다가 근자에 다시 예전 가격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가격대도 실제 예전에 많이 거래되었나 3억 후반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현재 65건이나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에서도 더 내려가서 거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큰 평수라고 얘기하는 49평은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43평 마찬가지 거래가 없고요. 43평 A타입은 그나마 거래가 좀 있었고 4억 중반 그리고 최고가는 6억대까지 거래가 되었죠. 그러면서 가격이 일부 좀 내려왔다가 다시 반전하는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거래가 없지 않을까 일단은 평수도 대형평수로 들어가고 발성군과 현풍 쪽에서는 큰 평수들은 거의 거래가 많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매가 현재 3억 후반대 거래가 되었는데 예전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도 대부분 중후반대에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내려오고 현재는 2억 초반까지 전세가 거래가 되는데 대부분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3억 중후반대에 대부분 전세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호반베르디움 클래스인데요. 세대수는 887세대고 세대수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2016년 중공이 났고 호반건설에서 건축했고요. 육아우 복리에 6 5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수는 20층, 대부분 18층, 20층 이런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일대가 지금 투기 세력이 들어는것 같은 엄청나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 추세예요. 현재 보시다시피 예전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습니다. 거의 2018년, 1 9년도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20년도에 폭등을 합니다. 3억 초반대 거래가 됐던 아파트들이 4억 초반대까지 급상승을 하죠. 급상승을 하면서 현재 또 급하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아요. 계속해서 아파트 밀어내기 털어내기를 하면서 근사에는 다시 3억대로 내려왔는데 현 가격도 마찬가지 뭐 3억 500이면 2억대 후반대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망성도 높은게 매매로 나와있는 매물이 31곳 나왔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조금 더 내려가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 마찬가지 엄청나게 거래가 많은데요. 대부분 3억 초반대에 전세가 거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2억 중후반대로 내려간다면 대부분 깡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풍 택지에는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은 달성군에 다사 죽고 현풍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투기 세력들이 들어갔다 빠지는 것이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폴리스 1동 미라주드파크. 상당히 이름이 깁니다 있어 보이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도 평수 마찬가지 870세대 세대수가 많은 편이죠 17년 준공되었고 마찬가지 중리 48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수는 21층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거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래량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억 초반대에 거래하는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는 3억 중반대 거래가 되면서 다시 예전 가격으로 현저하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일단 매매가 41건 정도 나와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조금 더 내려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3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는데요. 2억 초중반대 거래되는 아파트가 20년도에 미친듯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최고가는 3억 중반대 거래가 되고 또그 이후에 또 미친 듯이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하락을 하죠. 계속 하락을 하면서, 근자에는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왔는 2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는데, 33평 중에서도 A타입이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지면에 위치하고 있는 광학마을 창암 아파트입니다. 마찬가지 세대수 895세대로 상당히 세대수가 괜찮은 편이고 16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마찬가지 뭐 올터리 건설, 그리고 뭐 청수는 22층. 사실 뭐 이런 건설사는 청과 같이 올터리, 거의 뭐상군업체 중견건설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난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2018년도에 가격이 더불어 떨어집니다. 뭐 1억 후반대 25평이 거래되던 아파트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20년도에 미친듯이 또 상승을 하죠. 1억대 초반까지 떨어졌는 아파트가 미친듯이 상승을 합니다. 야 이런 상황은 제가 처음 보는데 그러다가 올라도 많이 오르지도 않았었는데 다시 2억 2천까지 거래가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1억 후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평수가 17평, 25평 30평대의 평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5평 B타입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가 없어요. A타입만 엄청나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매물이 42건의 매물이 팔려고 내놨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더욱더 내려갈 것이고 뭐 예전에 거래가 많이 되었는 이쯤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현풍 같은 경우는 사실 뉴스에도 나왔죠. 실제 뭐 현풍에 쿠팡 물류단지가 들어오고 인원을 한 4천 명을 뭐 뽑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달성군에는 투기 세력들로 의심되는데 싸거리 싹쓸이로 아파트를 뭐 주워 담는다 뭐 이런 내용의 뉴스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지하게 거래되는 금액들이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대가 사실 높지도 않아요. 다사 같은 경우는 공 6억대까지 미친 적이 치솟았죠. 그런데 지금 뭐 현풍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물론 다사주콕 현풍 자체가 대구시의 거리하고 또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대구시 중앙에서 조금 더 멀고 덜 멀고 물론 현풍 같은 경우는 달성군은 예전부터 편입되기 전에 뭐 달성군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세력들은 미친 듯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현품 같은 경우는 각기 다른 세력들이 미친 듯이 들어와서 서로 금액을 올리고 서로 금액을 내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동네 주민들이 못 모르고 아파트를 구입해서 피해 보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겠나 그래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세력이 이 정도로 현풍 자체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겠죠. 근데 마찬가지 여기에 농사로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마찬가지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친듯이 아파트 가격이 찔끔찔끔 계속 오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동네 주민들이 아파트를 그 금액에 구입했다면 은뭐 상당히 손해가 좀 많지 않을까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평생 산다고 생각하시면 또 마음이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을 비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현풍했는 분들은 전화를 몇번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현풍에서는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뭐 나왔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는 서울 경기하고 틀리게 사실 뭐 위성도시가 엄청나게 발전될 수 있는 가망성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역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대구에서는 시내 바운더리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지만 은 달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으로는 완전 초토화가 되었죠. 물론 달서구청 부근에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구축 아파트 가격의 바닥이 어디가 바닥인지 아직도 전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승구 만촌동 부모동은 지금 가격이 일부 좀 내려서 뜻다방들이 일부 대기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현 상황에서도 아직 동요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파트 구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